있거든, 쌀. 일단 먹었어. 좋아요, 구독해야지 이런 거같으면 탈보? 어, 저 사람 클레드 장인 아니야? 아니라고 해줘. 아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오른짱은범으로 혼내줍시다 어 안오네 진짜 안오네 아씨 돌아서 왔네 아 한마리 아형 뒤에 뭐해 빨리 나와 따라 놀자 에이 아, 클래드지로아아파 아좀 아픈데? 아니, 여진이라서 다이브 각은 좀 <웃음> 아 여진이라서 다이브각은 아예 안나오겠네 롱 쏘도 되고 그걸했랬나좀 아쉬운데? 어. 안돼요 미니언 드시 마세요 저도 안먹는데 후반이 쓰레기라고? 확실해? 아 근데 우리 쪽 후반이 미쳤구나 안녕 대포는 먹어야죠 일라오이 네 오른 아 근데 슬슬 무섭다 앨리스 이렇게 되면 타임을 한번 잡을까요? 이렇게만 해도 꼭. 고 어차피 이거, 만화수정 그거 만들면은 만화가 차거든? 집을 빨리 갔다 오자. 살고 살게 시작합시다. 탱커 만났을 때. 아, 근데 저기서 저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봐줄 걸 그랬나? 아니, 봐줄 걸 그랬네, 이거. 미안, 타줄 걸. 이런 거는 팀원 안 보고 못할 각이니까 안탄 거지. 그냥 떨어져 있는데, 텔를 타면 뭐가 편합니까? 아니죠. 아. 풀 빠졌다. 어, 올라가요. 좋아요. 플래시 있긴 했다. 어? <웃음> 티아메시 나와야 좀 풀리거든. 티아메시 나와야. 이한 명씩 나와야 내가 할게 많아지는데. 착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좋아요. 아야 무럭무럭 잘한다. 아 이게 대시가 안 닿나? 꿀열매 있으면 살짝 눈치 보고 핑화 쓰고 오자 이거 좀 라인전을 해도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슬슬 이미 킬 교환은 다른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되게 로밍이 바쁜 그거라서 너 이렇게 모빙을 하면 사일러스가쫄수 밖에 없죠 맞나보네궁 써나? 내가 궁 안써 아, 어, 여기도 못맞추고 저기도 못맞추고 아주 난리났네 아... 공이 안써 플래시도 있고 왜 아무것도 안썼어 너무 아쉬운데 <웃음> 일단 라인 밀어놓고 응? 어디 보시나요? 자리 비우셨나? 응? <웃음> 뭐지? 뭐지? 아 낚시하고 있던 거야? 설마? 에이 절대 안 들어가지. 아, 음. 낚시하면 절대 안 들어가지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겠노? 똥싸러 갔다 오셨다고요? 조금 음, 그런데? 아 용이 이렇게 나간다라. 와야 뭐위정로 하나도 없는데 용도 나갔어? 캠프 순서, 아뭐야 캠프 순서 뭐야? 말이 돼? 어 이덕보도 와 진짜 어거지로 잡았다 아펠 아직 쿨이라서 저거 그 5% 안 들고 왔으면 무조건 쿨이거든 영감에 어? 안 되지 절대 안 보내주지 어? <웃음> 못하면 이야기가 다르죠 제각도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제결를 한다 해도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이게 클레드가 죽을 수가 없어 그 궁을 쓰고 풀컴을 넣어도 죽어야 되는데 무리화 고체 들고 와서 죽을 수가 없어 이게 이졸렬한 사기 룬 말도 안 되는 룬이야 진짜 룬 중에 이렇게 클레드가 떨어졌을 때 혜택을 받는 룬이 없어요 아 이거 좀 빼야 될것 같은데 이건 좀 즐거웠다 난 살아야지 넌 죽어도 그것이 인생 아니겠어 80초 1분전 10분 어 이거 집타임 내주나? 감사합니다 버탑 하나 먹을 수 있죠 주포가 없어서 좀 무섭긴 한데 아 이거 주포 있으면 1대2도 되려나? 애매하네 앨리스가 잘 커서 핑화만 좀 쓸까요? 핑화만 쓰고 오자 이거 탑에 묶였을 때가 아니다 게임 사일이 너무 반치고 다녀서 그걸 좀 짓눌러야겠는데? 계속 게임 조율만 하면은 다텀에서 캐리랑 나왔는데 풀자 이거. 라인 태웁시다 대포 못먹게 해야돼요 게이드 한 10분, 16분 20초쯤에 탑테리거든 야 근데 엄청 빨랐다. 저거 치면서 스틸, 스킬까지 쓸 줄이야 내가 상대 정글 들어가고 싶은데 시야가 안 잡히네 미드는 어게피 아.. 텔둘다 텔 없어. 어.. 설프게 포탑빨하려다가 엘리스한테 죽으면 그만한 안 좋은 상황이 없거든. 일단 좀 조심을 하자. 어.. 엘리스 바텀이네요. 들어가야겠는데.. 아.. 아.. 너무 그건데.. 너무 생각대로 안되는데.. 와.. 터졌다.. 해서 캐리를 해야 되나. 알았어, 일단 엘리스는 용에 들어갔어. 그걸 알아. 아. 하아... 글쎄요. 무서워서 빼야죠 이거는. 클레드. 포탑이 파괴되어 상자. 가서 가봐야 지금 이거 먹긴 늦었고. 이러다 챙겨서 통장에 좀만 조금씩만 더힘 실자. 용두개 대지용 <웃음> 뭐지? 안 매죠. 어, 수압인가? 느낌이 수압이지. 이거, 아, 어쭈랑 수압하네. 서폿이 보이면 지를 텐데 지를 수도 없고 근데요 게임이 뭔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린다 거의 다밀긴 했는데 아쉬운데 어너너 지금 오른 테리는 타이밍 올라갑시다 오른 테 왔어요 한 10초 남았을 거야. 좋아서 걸렸네. 여기까지 오래? 여기 어디 있어요? 내가 먹고 캐리 캐릭... 어 뭐야? 텔 탔네? 놓치지 말자. 가보자. 나 쳤어 지금. 나 개쎄. 나 진짜 쎄. 여기로 올라가야겠는데 이거? 아 이거 그렇게 가면 형들, 이따 앨리스. 아 내가 먹어야 되는데 깨비 내가 먹어야 캐리하는데 아쉽노 그럼 진짜 캐리 내가 하거든 방금 저게 800원 짜리라서 저좀 맛있어 보여 보였... 아좀 아껴서 칠걸 그랬나 음. 왜안 날아가 있더 있거든, 쌀. 일단 먹었어. 아, 근데, 좀 아쉽다. 나킬좀 쓸어먹고.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게임을 하고 싶은데. 이번 것도 큐한번못 맞춰가지고 도체 못 잡았네요. 하. 던지지 마. 나가리 죽어. 자기가, 자기가 던진 걸 안아보네. 게임은 거의 뭐, 여기서 더할게 있나? 아이. 들리게 한데. 셋할 곳이 없어. 될까, 이번 탄 아, 끼죠? 아, 이거 유리해, 우리가. 유리가 유리해. 조금 유리해. 우리가 불리하지 않아. 아, 이거. 제발. 아. 나 여진 개 많다, 얘네. 아, 대체 진짜 왜 그래? 아니, 나줘 아, 이거 좀다 먹었으면 탈만 했을 텐데. 아쉽다. 아쉽다. 어, 맞았어. 레전드. 이걸 들어온다고? 이거 너무 막 깝한데, 이 판? 대용 없긴 한데, 자야가 잘 껐거든. 이게 크거든요. 그냥 쳐 초... 너무 너무 초딩식 운영 아니냐 이거 자여형 위에 봐 위에 좀 쳐야 되 이제는 너무 많이 구워됐어 얘네 이거 아 너무 느리긴 하다 우리 미들 정글이 AP 기준의 챔프라서 집을 갔다오죠 무도를 가버릴까? 그냥 나 어차피 이거 너무 세가지고 여기서 메모를 가고 그 다음에 가인을 갈까요? 그게 낫겠다 메모에 가인이 나을 것 같아요 무도 갈까 했는데 그건 좀 욕심인 것 같고 노데스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아개리 형님 닉을 형을 붙이니까 그게 되네 무조건 형님이라 해야 되네 개리 형님 좀 사귄데? 나도 살보형으로 할걸 살보형 <웃음> 정물십곱살이라고 해요? 동안이시네 그럼 나도 살보형님 이니치고 <웃음> 나 끝났다 게임 한번 질러볼까요? 아 근데 이런 거 질렀다가 내가 게임 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진짜로 리산 궁도 들고 있고 사이드 빌자 팀 믿고 사이드 빕시다 어차피 오른 죽어있고 하니까 아마 이번 턴에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a 주시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좀 늦게 보더라도 우리 탱라인이 있어서 그렇게 순삭당하진 않기 때문에 아유 즐기네 어우 야 즐기는데 너무? 너무 신낸 거 아니니? 안 죽어 근데 팀이 팀이 안 죽어 <웃음> 끝내도 되지 않아? 나 했으면 끝낸다 안 돼. 이제. 피 관리? 난 이거 아니라고 봐. 일단은 깔아둘게요. 이제 뭐, 다음 바로 먹어도 되고, 용을 먹고 탑을 가도 되고, 진짜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기는 시간이 와버렸거든요? 나, 어, 나 나가 있어도 이길 것 같은데? 진짜 나 나가 있어도 이길 것 같아. 일단은, 미니 200개는 채웁시다. 아니, 아니, 암, 람머스. 아니, 람머스 쓸데없이 용감해. 자야 보냅시다. 어, 자야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 어, 어, 어, 내 거. 아, 어. 아! 어. 람버스가 나보다 키리 많아 탑4회차 <웃음> 아까 그 전령 앞에서 너무 터졌어. 전령도 먹히고 다 죽는 바람에. 아, 아, 아, 아, 형. 아, 아, 아, 멘탈적으로 졌다. 아